여러분, 민정요가입니다. 네, 오늘 이제 주말이 되었고요. 오늘 또 골반에 대한 동작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반을 부드럽게 푸는 동작들에 대해서 어, 여러번 보여드렸지만 매번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골반 쪽은 사실 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요 제일 아래쪽 면에 이 인체 가장 에너지의 첫 번째 센터라고 할수 있는 몰라다라 차크라가 있고요. 그 위에는 스와디스타나 차크라도 있어요. 그래서 인체에서 가장 이 생명력의 뿌리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골반을 잘 다뤄주시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한발 위로 올려주시고요. 네, 오른손으로 발목 잡으시고요. 왼쪽 무릎 내쉬면서 아래로 들 숨을 위로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네, 골반이 부드럽지 않은 분들 이동작 많이 해주시라고 여러 번 보여드렸었죠?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보시고요. 앞에 있는 오른쪽 발끝 한번 당기면서 뒤꿈치 살짝 밀어내세요. 네 오른쪽 팔을 위로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들이쉬어 주시고요 배를 안으로 당기고 천천히 내쉬면서 계속 배를 안으로 당기며 내려갑니다 너무 깊이 숙이려고 하지 마세요 들습 오른쪽 엉덩이 바닥을 지그시 누르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팔꿈치를 이렇게 펴지 않았고요 살짝 굽혀서 요면이 좁혀지지 않게 했습니다 내쉬면서 아랫배를 천천히 당겨서 천천히 조금씩만 내려가셔도 됩니다 팔이 머리보다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귀와 같은 높이의 팔꿈치를 위치하시고요. 들이쉬면서 올라오세요. 네,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네. 네,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오른발을 위로 올려주시고요. 발목 잡고 내쉬면서 아래로 들숨에 위로 내쉬고 들이쉬고 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주시고요. 좌우 에 약간 뻑뻑한 느낌이 나는 골반쪽은 더 해주시면 좋겠죠? 네. 앞에 있는 왼쪽 발끝을 당기면서 뒤꿈치 살짝 밀어내시고요. 왼쪽 팔을 들어 올릴 때어깨하고손요 부분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더 밑에 부분을 더 먼저 사용해볼게요. 옆구리와 등을 길게 위로 뻗어가세요. 몸통이 길어지면서 어깨와 팔도 같이 뻗어가고 있죠? 지금 요 면이 이렇게 좁혀지지 않게 살짝 열었습니다. 들이쉬었다가 깊이 내쉬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왼쪽 엉덩이 바닥으로 더 누르시고요. 들이쉬면서 위로 올라오세요.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들숨에 위로 올라오시고요. 내쉬면서 서서히 팔 아래로 낮추고 잠시 그대로 숨을 고르겠습니다. 으로 뻗어 주시 다시 왼발을 들어 주시고요 발과 무릎 잡아 보겠습니다 들숨에 바깥쪽으로 갔다가 날숨에 안으로 모아서 내려 주시고요 들이쉬면서 골반을 열고 내쉬면서 모았다가 살짝 무릎 내립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숨 날숨 네 잘하셨고요 이렇게 왼발을 들어서 발 뒤꿈치를 배꼽 높이까지 들어볼게요. 어깨가 이렇게 밀려 올라가지 않게 견갑골 낮춰주시고요. 들이쉬면서 발 왼쪽, 고개 오른쪽 바라보면서 들이십니다 내쉬면서 가운데 돌아오시고요. 들이십니다 내쉬고 발을 천천히 가슴 가운데 쪽으로 당겨볼게요. 들숨에 멀어지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발을 가슴 가운데 쪽으로 마시고 한번더 해볼게요. 내쉽니다. 네, 이제 잘하셨고요. 왼쪽 발바닥,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붙여서 서로 살짝 안으로 밀어주세요. 네, 두 팔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팔보다는 등과 옆구리면을 더 사용해보겠습니다. 아랫배를 깊이 당겨주시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몸통 전체가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배한번더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들숨에 위로 올라옵니다. 아랫배 깊이 당겨서 서서히 아래로 내려가시고요. 네, 양손으로 앞에 오른쪽 발 잡아주셔도 되고요. 발이 안 잡히면 이렇게 무릎 쪽 잡으셔도 괜찮아요. 들이쉬면서 허리하고 등을 천천히 위로 지금은 오른쪽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손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억지로 발을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랫배 깊이 당겨서 서서히 내려갑니다. 들숨면 다시 올라오세요. 아 옆에 당기시고요. 천천히 내쉬며 내려옵니다. 들숨골반을 아래로 누르고 몸통은 부드럽게 위로 올라옵니다. 내쉬면서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네. 네 다리를 또 반대로 해볼게요. 오른쪽 발과 무릎을 잡아보겠습니다. 들이쉬면서 바깥쪽으로 열었다가 내쉬면서 안으로 모아서 낮추시고요. 들이쉬고 내쉬고 동작 네번 해볼게요. 내쉬고 한번더들스스스 네, 잘하셨고요. 양손으로 오른발을 잡아서 뒤꿈치 자신의 배꼽 높이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들이쉬면서 머리 오른쪽으로 고개 왼쪽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발과 머리 가운데 들이쉬고요. 내쉬고 네, 이제 내쉬면서 발을 천천히 가슴 가운데 쪽으로 당겨보세요. 들이쉬면서 멀어지고요. 다시 발 가슴 가운데 쪽으로 내쉬며 당기고 들숨에 멀어집니다. 네번 해보겠습니다. 내쉬고 어깨 밀려 올라가지 않게 경각골 내려주시고요. 들이쉬고 마지막 내쉬고 들이쉽니다. 네, 이제 잘하셨고요. 안쪽으로 발을 붙여볼게요. 발바닥 과 안쪽 허벅지면 서로 살짝 밀어보겠습니다. 두 팔을 위로 몸통을 길게 뻗어서 들이쉽니다. 이렇게 뻗지 않도록 하시고요.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들숨, 골반을 꾹 누르면서 허리, 등, 옆구리, 어깨, 팔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내쉬면서 내려가세요. 들숨에 위로 올라옵니다. 내쉬면서 복부 당겨서 내려가시고요. 앞에 있는 왼쪽 발을 잡거나 아니면 무릎 쪽에 손 올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들이쉬면서 천천히 몸통을 부드럽게 척추가 이렇게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요.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 방향이죠. 이렇게 길게 꼬리뼈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뻗어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내쉬면서 배를 당겨 내려가세요. 들숨에 다시 올라옵니다. 내쉬면서 깊이 배에 당겨서 내려가십니다. 네, 둘숨두팔 위로 높이 올라갑니다. 내쉬면서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전굴 자세를 한쪽 다리를 굽혀서 안으로 발을 붙여서 하는 동작을 특히 많이 하게 되죠. 두 다리를 완전히 펴서 하는 네, 전굴 자세 파스티모타나 아사나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한 발을 붙여서 해주시는 것들이 훨씬 골반이 안정되면서 깊은 공간을 더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다리를 다 앞으로 뻗었고요. 발 사이에 주먹 하나만큼 살짝 공간을 두겠습니다. 무릎이 O자인 경우나 X자인 경우 모두 고르게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약간 열었습니다. 네, 골반의 안쪽 라인과 바깥쪽 라인의 힘을 고르게 쓰기 위해서는 완전히 붙이는 것보다는 살짝 열어주시는 게 조금 더 고르게 힘을 사용하는 데 유리하거든요. 네, 두 팔을 천천히 위로 들이쉽니다. 배를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상체가 내려갈 때 계속 배를 안으로 당기면서 골반에서부터 허리면을 앞으로 숙이시고요. 머리부터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죠? 천천히 몸통을 다리는 이렇게 앞으로 뻗고요. 상체는 이렇게 수직으로 세웠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머리를 이렇게 숙이지 않았어요. 쭉 펴서 이렇게 내려갈 때가고 있습니다. 깊이 내쉬면서 천천히 뻗으면서 정수리와 손끝을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멀어지게 해주세요. 골반 낮추시고요. 들 숨에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45도 정도만 약간만 숙였습니다. 오히려 적게 숙이고 척추를 길게 뻗어나가는 데 집중해보겠습니다. 복부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서서히 이제 45도에서 한 5도 정도, 40도까지만 살짝 더 낮춰볼게요. 내쉬면서 위로 올라오세요. 네, 잘했습니다. 다시 내쉬면서 내려가 볼게요. 이제 10도 정도 더 낮추어서 30도까지 숙여 보겠습니다. 허리가 아픈 분들은 너무 많이 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숨에 위로 올라오시고요. 네, 내쉬면서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 복부를 깊이 당겨서 내려갑니다. 손발 쪽에 놔도 되고요. 무릎 쪽에 놔도 상관없습니다. 들이시면서 골반은 아래로 척추는 위로 길게 내쉬면서 내려오시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들이쉽니다. 네, 아랫배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양손 천천히 무릎 쪽으로 가져옵니다. 허리하고 등 그리고 골반이 곧게 세워져 있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고관절 각도가 90도를 유지하면서 앉아있게 됩니다. 네, 뒤쪽이 많이 당기는 분들은 무릎은 약간 굽혀서, 굽혀지는 것을 그냥 허용해, 허용하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잘 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동작은 매일 해주시면 더 좋겠죠?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